11장 알데하이드 케톤 혹은 키톤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합니다 알데하이드 케톤은 구조식으로 매우 비슷하다 두화합물은다 카보닐기 카보닐작용기라는 탄소 산소 이중결합을 갖는다 탄소와 산소 이중결합 이걸 지금 방금 얘기했던 카보닐기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카보닐기에 여기에 C, CO C 이중결합 H 수소 그리고 HCO 이 부분을 이름을 알데하이드라고 이름을 부른다 그 다음 그냥 CO 이 부분을 키톤 이렇게 이름을 부르자. 그럼 예로서 HCHO 폼알데하이드입니다. 벤젠링의 HCO알데하이드기 치환되어 있는 형태 벤즈알데하이드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 이물질은 키톤기의 인데 메칠기 두 개, 치환기에 C o 키톤기 되어 있는 물질, 관용면으로 아세톤 그럽니다. 아세톤, 매니큐어 지우고 많이 하지 아세톤. 자 이와 같이 알데하이드, 키톤, 캐톤은 자연에 대단히 널리 존재합니다. 그다음 천연 향과 뭐 향미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우리가 알데하이드와 키톤에 대해서 자, 어떤 물질, 어떤 작용기인지를 좀 알고 지나가야 되겠다. 자, 이름 명명법을 보자. 자, 명명법에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자, 보세요. 명명에 음이 탄화수소, 그 탄소수소 그 음이 끝에 이로 끝날 이를 빼고 알데하이드 R로 바꾸면은 알데하이드 이름이 아유펙 이름입니다. 그다음 끝에 ON이 끝에 알케인 A인 끝나잖아 이 e 빼고 ON이 붙이면은 ON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너무나 체계적이죠. 앞쪽에 우리가 알코올 끝에 올, ol 붙이면 알코올 al, r 붙이면 알데하이드 on이 on -E, 붙이면 키톤, 케톤 이름만 딱 봐도 아, 이 물질 뭐다 그러는 거알수 있잖아 자 거기에 예를 하나 자 탄소 자 CH3, CH2, CH3 프로페인입니다. 우리말로 프로판 깼어요. 끝에 E 빼고 CHO 알데하이드기 R 붙이면 프로판 R입니다. 프로판 R 탄소 하나, 둘, 세 개. 알데하이드기의 탄소까지 포함해서 세 개입니다. 프로판 R, 그 다음 이거는 프로판 온 n 아유팩 이름입니다. 자, 아유팩. 그 다음, 아유팩 아니고, 관용적으로 써온 이름도 있다. 자, 그 이름도, 이름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아유팩 이름도 알고, 관용명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알대하이드 케톤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전미사로 사용될 때뭐 우선순위하고 뭐 있는데 자 전미사와 접두사로 이렇게 사용이 될때 어떻게 사용되느냐 자 알데하이드를 전미사로 사용되면 끝에 알 붙이면 되고 접두사로 사용된다면 옥소 이런 접두사가 붙어져 있으면요 아 이게 알데하이드 아니면 키통기일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전미사로 키톤 온 얘기했고, 접두사로 옥소, 그 다음 알코올은 끝에 전미사로 올. 접두사로는 하이드록시 이렇게 붙어서 이름이 나오면 은 하이드록시, 하이드로전, 악시전, 그러니까 수산기 뜻입니다. 우리말로 그렇죠. 수소와 산소, 그 다음 아미인은요, 전미사로. 아민, 이렇게 부르고, 접두사로는 아미노, 뭐, 이렇게 나가면, 접두사로, 뭐, 아미노, 뭐, 그럼 나가면, 아, 이 아민기가 아민기를 가지고 있다. 접두사든, 접미사든, 자, 이렇게 작용기 이름을 부른다. 그 다음, 이름 정도는 알고, 부를 수, 잊지는 못하더라도 아, 불로 노한 이름 가지고 어떤 물질이구나 정도는 이렇게 떠올르면은 좋겠어요. 그다음 알다이드 키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만드는 것 다한다는 건 쉽지 않아. 그래서 자, 우리가 알코올을 산화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느냐, 자, 이게 관심을 가집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코올을 섭취를 해요. 섭취를 해서, 섭취해서 몸속에서 분해해야 됩니다. 산화시켜서 분해해야 돼요. 자, 그때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까? 자, 산화되면, 자, 알, 알코올이 산화되면, 자, 키톤기를 가졌는 뭔가 물질이 만들어져요. 거기에 알데하이드 아니면은 키톤이 뭐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이 반응을 한번 생각 봅시다. 자 알데하이드 알코올이 산화돼서 알데하이드나 키톤이 만들어졌고요. 그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졌는 것이 알데하이드는 몸 속에서 독성을 나타냅니다. 그 독성을 나타내는 걸 빨리 없애줘야 돼요. 그 없애줄 때 대표적인 게 알데하이드가 알데하이드가 마일드옥시데이션. 뭐로 산화 알데하이드가 산화되면 이와 같이 카복실산이 만들어집니다 카복실산이 키톤은 더 산화 반응은 진행이 안됩니다 키톤에서 자 그래서 알데하이드를 산화시키는 반응을 지금 이제 실험을 할텐데 여기에 대표적인게 토렌스 시약을 이용해서 알데하이드와 키톤을 구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오는 실험이 있습니다. 토렌스 시험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은을 이용을 합니다. 은거울 반응이라고 들어본 아마 실험일 겁니다. 자, 은을 알데하이드가 자 은을 시약으로 사용해서 수산화나트륨 염기성 하에서 알데하이드를 산화시킵니다. 산화시키면 카복실산이 만들어지고요. 은은 자기 자신은 환원이 되어가지고 은이 석출이 돼요. 그래서 거울이 만들어집니다. 은거울이 만들어집니다. 은거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알데하이드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때 이 응거울 반응을 이용을 해서 뭘 우리가 실험을 할수 있냐 하면 은 환원당, 여러분들 환원당, 비환원당, 환원당이 뭡니까? 환원력을 가진 당이거든요. 남을 환원시켜줄 수 있는 환원력을 가졌습니다. 남을 환원시키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산화가 되잖아. 바로 이거예요. RCHO 이 알데하이드기를 가졌던 환원당이 환원당이 대표적인 예로 포도당 예를 들어 봅시다. 포도당이 알데하이드기 가지고 있어요. 그 알데하이드기 환원을 환원당이라고 했는데 뭘 환원시키냐 하면은 을 환원시켜요. 은이온을 환원시켜서 은을 석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환원당인지 비환원당인지 이 실험으로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원당 실험 자 갑비선 은을 이용을 해서 응거울 반응을 시킨다 이 실험 실험해보면 여러분들이 환원당 비환원당 구분 쉽게 됩니다 자 일단은 알데하이드 키톤의 자, 반응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실험이 무슨 실험이냐, 환원당이냐, 비환원당이냐, 실험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자, 그 실험 됐고. 그 다음, 뒤쪽에 내용들 많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하고, 자, 이 장을 마치면 좋지만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알코올 첨가 반응 아세탈 생성. 자, 알코올을 알데하이드와 키톤에 첨가하면은 뭐 반아세탈을 형성한다. 반아세탈은 제2의 알코올 분자와 축합하여 아세탈을 생성한다. 뭐 아세탈 반 아세탈 자 이거예요 여기에 C O 알데하이드 혹은 키톤 가지고 있는 요 키톤에 알코올을 자 반응을 시키면은 이와 같이 O R 그다음 여기에 O H 알콜 자 이걸 헤미 아세탈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또 다시 한 분자의 알코올과 반응시키면은 이 자리에도 O-R 알코올기에 O-R이 치환돼 들어가는 아세탈 그러니까 헤미아세탈 아세탈 자, 이렇게 반응이 진행된다 진행된다 자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이겁니다 포도당 분자 사슬 구조가 사슬 구조가 자, CHO 알데하이드기 탄소 1번 탄소, 그다음 2, 3, 4, 5, 6번 탄소. 번호 매겼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5번 탄소의 OH 알코올 알코올기가 1번 탄소를 공격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지는 사슬 구조가 고리 구조화 됩니다. 자, 이 반응이 위쪽에서 받는 헤미아세탈 그르는 헤미아세탈 그러는 요 형태 사슬 구조가 고리 구조 고리 구조가 풀리면 사슬 구조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때 이제 문제는 자 포도당이 사슬 구조일 때 고리 구조로 바뀌었을 때 고리 구조에서는 보세요. 자, 1번의 알데하이드기가 여기에 알콜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알콜기가 아래로 배양했을 때와 위로 배양했을 때 같은 물질 아니에요. 다르죠? 그러면 글루코스 이 글루코스인데 알콜기가 우측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붙인다면 D 글루코스예요 D 글루코스인데 오리 구조가 되면 자 알코올기 아래쪽으로 배양했는 것을 알파D글루코스 위쪽으로 배양한 것을 베타디글루코스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불러야 돼요. 왜? 물질이 같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파D글루코스의 포리머 결합 이루었다면 녹말이 될 거고 베타디글루코스 포리머 형태 되었다면 셀로즈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 부분은 뒤쪽에 다시 한번더 보도록 하고, 자, 이와 같이 사슬 구조, 고리 구조 될때 여기에 헤미아세탈, 아세탈 이해를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민 뭐 첨가, 수소 첨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한번더 설명을 하겠는데 이제 이 이름은 한번 들어봤다 알돌 축합반응이라고 그러는 알돌 알돌이 뭐가 알돌이냐면 알 그러면 알데하이드고요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올알코올입니다 알데하이드하고 알코올하고 반응을 해서 축합 반응이 일어났다 이 말이 뜻입니다. 자, 알돌 축합 반응 결과로 뭐 여러 가지 물질들 나옵니다. 근데 지금 알돌 축합 뭐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다는 거 어렵고 자, 일단 자, 알돌 축합 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나중에 진행되는 예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알돌, 알데하이드와 알코올이 반응을 일으킨다. 축합반응을 일으킬 때 알돌 축합반응 이렇게 이름을 부르자. 부르자.